왔다! 왔어! 왔다, 왔어 TV를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왔다, 왔어 진행자 비스타 아닙니다. 오늘은 제주에 있는 성산 170을 둘러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아, 이렇게 주차장 들으셨어요. 자, 표 표에서 내 표를 하고 쭉 올라가면. 여기에서 상단이 풀고 정상자 분화구가 랍시보입 바로 코앞에 분화구가 보입니다 저기 정상표시라고도 보입 이렇게 해서, 해서 성산1 출봉, 바로 분하고 일출봉 분하고요. 쭉 전체적으로 한번 들러보고 있습니다. 独特之美，特别是看到黎明的水平线上升起的太阳，为背景的长山日出峰，让人情不自禁地为其所艳丽的壮观之景发出赞叹。长山日出峰不仅是大韩民国的遗产，也是全世界共有的、需要共同保护的重要自然遗产。 冀州特别自治棒和全世界人民会议及妥善的保护和管理着珍贵的自然遗产最后希望在观赏时为了大自然的保存和管理请注意不要带着宠物进入携带 아 이제는 이젠 하산을 해서 일출봉을 밑에서 위로 보면서 일출봉을 옆쪽에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또 바닥 해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언덕 쪽에 가면은 바다 건너 또 바다 건너의 우도가 있습니다 우도가 나오는 가나 쪽으로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우도, 저기는 배 타고 또 가야죠 제주도는 비행기 타고 갔으면 저 우도는 또배 타고 가야죠 우도까지 저 멀리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산일출봉을 쭉 둘러봤습니다 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